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이. 그죠? 네. 자,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바빠갖고, 아, 일 동영상 강좌도 못했고,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어,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좌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에는 정말로 대단한 수리사주에서 새로운 신비의 비법이 탄생하는거예요자 그래서 어,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달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나갈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소개하는 강좌로 지금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2019년에는 그동안 우리가 임시로 사용해왔던 이 타로 카드가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참이 기어 힘이 강하고 그 뭔가 이런 필이 잘 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타로 카드를 누 차에 걸쳐갖고 우리가 이 타로카드를 그리는데, 어, 심리를 기울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실패를 하고, 아, 어, 이제, 정말로 우리 기인을 만났어요. 이? 천부경 타로카드가 아마 지금, 음, 그리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뭐, 간략하게는 소개도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유능한 이 웹툰 이? 작가의 엄청난 필에 의해서이 천부경 타로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이 진척되어 왔고 너저도 어, 2월 말까지는 이것이 탄생이 될것 같고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이 그때까지는 또 출판이 될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로카드가 나오고 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타로 카드가 나오고 책이 출판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가정들을 우리가 정의 요원들을 양성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음, 오늘, 어, 이번에 오늘 강좌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수지사주를 열심히 배우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천부경 타로카드를 우리가 상담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동안의 상담법은 우리가 임시로 만드는 타로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상담자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할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임시로 만드는 카드는 우리가 숫자 운세의국한에서 우리가 타로 카드로 심리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상담해 온 것이지만은 이번에 탄생하는 이 타로 카드는 아주 오묘한 이 상담법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에 숫자 타로 카드를 배우신 분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아마 한 10분의 1 정도의 분량이라 기존에 배운 거는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 타로 카드는 <웃음> 그동안에 우리가 몇년 동안에 임시로 만든 카드 갖고 상했지만 그동안에 숫자 심리 상담을 하더라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카드는 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떨어지고 없고 소모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출, 음, 음, 만들어지는 타로카드는 기존의 카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것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타로카드라고는 뭐가 점으로 치봐야 시요 자예를들게 되면 타로카드로 하게 되면 타로점 이렇게 자이 점이라는 것은 음, 학문증 기반이 없다 점이라는 것은 학문증 기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이 사람인데 틀리고 저 사람인데 틀리고 저 사람인데 틀린다면 그것이 무슨 이론이고 학문이 되겠나 그죠? 자 그래서 이 천부경 타로카드는 이 완벽한 이론과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리고 그 분야가 너무너무 다르다. 다양하다는 거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어, 타로카드 갖고 상담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의 상담 능력을 가지고 얼룩뚱땅 이렇게 상담현원가시 아니라 이것은 완벽하게 이론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숫자의 개념이다. 이것은 우리는 천부경은 천부경은 여기서 탄생된 것이 우리는 숫자라는 거죠. 그죠? 이 숫자의 이론을 가지고 이 타로카드를 우리는 도입을 하는 거예요. 타로카드를 도입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타로카드는 점이 아니라고 했다. 그죠? 타로카드는 점이 아닌데, 우리가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응? 타고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타로카드를 선택해가지고 타로카드를 선택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이 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복잡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완벽하게 상담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풀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가지 요인들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돼 난간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고 타로카드가 태어난 것은 인간이 태어난 인간이 태어난 것을 모든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첫번째 우리는 무엇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보적수리사주에서 인간의 운명은 뭘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재능만 가져온다고 그랬다. 그죠? 이것이 운명이지.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든, 운명은 항상 변한다. 그러나 자기가 그 순간에 태어났을 때의 재능과 특성과 성질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운명이라는 거다. 그죠? 이것이 우리는 수리사주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 위력을 지금도 뭐 떨치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고 두번째, 파원한 내 운명에 의해서 내 전원과 성격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뒤에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야 자, 잘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 정성을 다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 응? 아이인데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는 엄부모인데 음, 살아가는 아이 이 상황은 전부 다 다르겠지 그제?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다르게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것 환경만 가지고 우리는 결정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환경이 나빠도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좋아도 열심히 공부 안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 노력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음? 가지고 노력하느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것을 노력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게 우리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다. 한 가지는 뭘까요? 시도 때도 없이 피웠던 거. 누구를 만나는 거지, 그죠? 이것이 바로 인연이라는 거다. 이거는 누가 언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다. 진짜. 우리는 인생을 타면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푸지기수로 바뀌어가는 거야. 푸지기수로 바뀌어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 정치 갖고 이것을 맞춘다? 그거는 아니다는 거다. 그죠? 운명 갖고 사주 갖고 맞춘다? 이것 또한 아니다. 사주는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는 흐름만 제시했을 뿐이지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죠? 정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내가 타고난 재능이라는 사주에서는 우리는 재능이 있다면 환경으로서는 우리는 무엇이 있을까? 환경으로서는. 환경이, 환경이 좌우되는 것이 뭘까 내가 살아가는 우리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습성. 습성이란 습관 관습 이런 것들. 잘사는 집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잘사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못 사는 집에서 환경에 지극하게 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노력이 되는 거죠, 노력. 노력이 할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노력은 어디에서 좌우될까? 노력은 어디에서 좌우될까? 무조건 답안할 거지. 이것이 우리는 이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거다, 마음. 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봤나요? 인간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야. 이 마음에 의해서 각오하고 우리는 실시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진행되는 거야 마음에서. 그러면 이제 인연은 어떡하까 이거는 뭐, 뭘까? 자 인연은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겠나?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도둑놈이다. 이 말이야. 왜 목적을 두고 있는 거는 전부 다도도놈이잖아 근데 오늘 그 우리 허익범 우리 저 뭐, 뭐라 노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낸 건막한 개도 틀린 거 없잖아. 허익범그 특검이 어떻게 두루킹에는 7년, 어? 김경수도지사인데는 5년, 저거 만나면 어떻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난 거야? 그거 그냥 행탕 만나겠나? 그죠? 그래서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다. 그러면 이 인연을 잘 만나면 어떤 인연?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는 거야. 누구말따라 어떻게 성공 운동 한다면, 졸졸졸 따라다며 지도 서가면서, 응? 어? 허허, 많은 사람들 있지? 왜 일부분 무태기 20회? 우리 문빠 이런 사람들? 어? 와, 무태고. 좋으니까 가는거다. 그게 목적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나 아 누가 말다 나뭐 어디 전개하고 어, 낙가산 한번 하고 돈좀 훑어먹고 어디가서 얻어먹고 하려고 하는거다. 이 건이 걸리게 되면 모든 것이 나중에는 이 사다리 나게 되어있는거야 그러면 이 인연을 잃으면 인연은 똑 사람만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 신비의 세계 카드가 이타로 카드라는 거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이 카드 속에 우리는 이것의 신비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의 이것이 인간의 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인간에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그죠? 심, 기, 심이잖아요. 심, 기, 심이네. 그죠? 자 여러분들 인간이할 때는 인간에게는 영혼도 있지만은 이 심기심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 백날 사주만 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답이 없을 수도 있어. 답이 없다 이 말이야. 사주 갖고 무슨 답이 있겠나. 사주는 타고난 재능이 어떻고 지가 거기를 갈때이 재능이 얼마나 활용되고 이재주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면 좋은 인연이 올 것인데 사람은 어떻게 가라 하는 곳으로 잘안 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사람이에요. 남이 하락하면 안 하는 경우가 또 인간의 이거 심리라는 거다. 이것이 바로 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타로 카드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운세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운세의 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점을 치는 게 아니다. 인생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 타로 카드는 어떻게 우리는 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를 우리는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면 심리가, 막 카드 한개 뽑는다, 이렇고 자기 심리를 설명한다?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응?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다.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심리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응? 심리는 우리 크게 한 폴로 봐요. 응? 이 처음에는 우리는 내면심리라고 했다. 그죠? 음. 내면심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섭성심리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심리.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좌우되는 것은 이세 가지 심리와 이 우리가 운세를 풀어가는 이 요인들이 어떻게 매치되는지를 한번 봐봐요. 어떻게 매치되는가. 자, 인연에 의해서, 이런 기회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카드를 선택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착 펼쳐내놓고 딱 하게 되면, 마음은 이거 찍고 싶은데 손은 어떻게? 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이 손은, 초이스는, 카드 초이스는 다르다는 거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의 작용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불구하고 가는 이거 빼는 거야 이 입에 걸.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이런 기의 작용이. 이것이 바로 우리는 행동심리라는 거요 행동심리.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노력은 노력 노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자, 요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노력도 이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고약해서 내 재능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의 심이다. 내 심이라는 거다. 마음이, 자, 인간의 운명적으로 이 인간의 두뇌에, 두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내 심.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이런 노력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섭성심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섭성심리요. 내면심리는 인간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다, 응? 음? 두뇌, 우리가 내심이라는 것을 빼앗죠.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인간의 명상답을 할 때, 인간의 두뇌와 이것을 우리는 만드는 거잖아요. 그제? 그는 우리는, 인간의 두뇌는, 내심, 내파. 아, 네, 내심, 네, 내파, 내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이 작용하는 내면 심리는, 이 재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심리요. 네, 우리는 환경과 노력에 심. 의해서, 네, 음?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는 섭성심리요. 우리는 이런 인연들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서 내가 우리의 느낌으로 하는 것이 행동심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타로카드를 갖고 점치는, 이거는 말이 안 이것만 가지고, 이 행동심, 지금 카드 뽑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점을 친다고 어, 상담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허구다, 허구.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타로카드는 아주 명쾌해요. 여러분들이 술이 사주를 표현사자 자, 나의 본 마음은, 자, 나의 본 마음은 일인데, 두 번째, 내가 지금 살아온 마음은, 응? 살아온 마음, 본 마음은 일인데, 살아온 마음은 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하고 싶은 마음은 삽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마음 이것만 가지고 당신이 운명을 첨치겠나? 안되지? 이것을 하면 100% 다 틀린거야. 그 수는 어떻게냐? 그렇다면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네가 되고나가는 본 마음은 이렇는데 네가 살아온 이 마음은 이렇게 돼있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너희가 우리는 그 명제라는 것이지 질문 자이 질문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내기지 니본 네 마음은 이것이요 니가 살아온 것은 이것인데 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면 어떻게 내마음을 지금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고 이것이 같이 갔을때는 계속 고! 하는거죠. 그제 행동으로 옮기는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 환경이 적용이 됐다.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마음과 내 환경이 맞았다. 그러면 이 습성심리, 그동안 살아온 습성심리 쪽으로 우리는 유도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카운셀링이라는거다. 이거 한게 갖고 이거 뭐 <웃음> 누구말따는 막대 놓았으니까 막대 설명하고 이거 놓았으니까 이거 설명하고 그런 상담은 상담이 아니다는 거다 웬일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세 가지의 마음을 몽땅 다 풀어주는 것이 이 천부경 타로카드라는 거다 자 여기 에는 천부경 타로카드는 왜 이것을 몽땅 다 풀어줄 수 있느냐는 왜 풀어줄 수 있을까? 자 첫번째 이천국경 타로 카드 속에는 자 첫번째 우리는 숫자 심리를 풀어낼 수 있는 숫자가 들어있는거야 숫자 심리 테스트를 하게 되는거에요 자 두번째는 숫자 심리는 어떻게 얻은거 갖고 풀까? 없나. 못나. 아니지 숫자 심리는 나중에 보기에도 본 마음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마음이에요 숫자는 내 머리 속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싶은 이 마음은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그린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로카드는 음? 대부분 덮어놓고 우리는 초이스하지 그치?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은 이것을 깨어놓고 골라라는 거다. 무슨 얘기지 지금 이 순간을 골라라는 거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하게 되는 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카드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자, 칠선여 8장의 카드가 있고, 팔감은 8장의 카드가 있어요. 대왕은 4개의 카드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칠선료 카드를 뽑으면 뭘까? 7선의 일곱 장 카드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선택할까? 자, 이것은 수리법칙에 따라가지고, 7선의 논리에 따라서 풀어내는 거예요. 왜냐 이겠지 자, 그러면 대왕카드가 나오게 되게 되면, 이거는 팔관문의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아주 묘한, 묘한 방법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길 맞습니까? 이렇게 되대 그러면 숫자 심리로 탁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깨내겠지? 이건 덮어놓고 하는 거니 그러면 깨나 놓고 있대요. 니사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뭐고 카드를 싹 펼쳐놓는 거야. 그러면 팔꿈은 여짜리 카드 중에서 어느 한장을 뽑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은 이거야. 지가 마음에 머리에 담아놓는 마음은 이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벌써 알고 있어요. 카드 뽑았으니까 벌써 알고 있는 거야. 오픈 온 거에 70년 카드고. 아니지, 70년 카드가 아니고. 그럼 그 70년은 용도가 다른 거지. 그럼 이걸 오픈 온 카드가 무슨 카드야? 카드? 야 오픈 온 카드는 1부터 9까지 카드. 1번부터 9까지 카드 있잖아요. 그제 영 카드, 그 카드가 쫙 펼쳐놔놓고 뽑게 되는 것이고, 뭐. 이 카드는 어떻게? 8간여8장 카드가 그 작품입니다 그럼 7선녀가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용도가 지, 그때는 내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지만 은7선녀 카드를 딱 하게 되면 최선녀가 무슨 뜻이에요? 손녀니까 나에게 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가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고 8간은 어떻게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거고 근데 나중에 이 카드가 다른 용도로 딱 뽑혔을 때는 또 어떻게 팔액이딱 풀이 보는거예요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충돌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사람이 시비가 붙을 때 7선전 카드가 딱 뽑히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바로 7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그럼 7액 8액이 나눠 7살 8액이 나눠네.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기존의 수리 사주는 타원한 것이고 이것을 푸는 것이고 숫자로서 풀게 되면 지금 새로운 습성을 풀어보는 것이고 딱 표현하고 풀게 되면 지가 하고 싶은 것을 딱 푸는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은 여기서 요만큼 또 오차가 없다. 여러분들 그 마음 그냥 다 읽어보는다. 무슨 얘기지? 거짓말 같은 진짜라는 것도다 옛날에 우리 뭐 아니, 이, 이런 카드 없이 그냥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통화 카드라는 거예요. 운명도 풀고 우리는 운세도 풀고 심리도 풀고 내면 심리도 풀고 우리는 행동심리까지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바로 귀신 카드도 다 풀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게되이 아이가 지금 무슨 귀신 갖다 붙이고 있는 것까지 다 풀어본다는 거다. 재밌지 않겠네요 희선, 이 카드 갖고 어떻게 말 만들어가지고, 온갖 말을 만들어 갖고 이것이 무엇이, 그림이 무엇이니까 어떻다고. 이런 거는 비현실적인 논리에요. 비현실적인 논리.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숫자 심리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숫자로서만 푸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는 세프 카드에요. 세프 카드인데, 이거는 우리는 그림으로 바로 보고 초이스 하는 거에요.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로 보고서 초이스 하는 것을 뭐라면 자, 바로 우리가 그림 심리. 테스트 이거는 그림으로 바로 보고 자기가 직감적으로 바로 알게 되는데 세 번째는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숫자 연산이다. 숫자 연산법 테스트에 의해서 이세 가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수리사주는 이것을 이번에 강좌를 하는 사람은 이걸 배운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이 안될 정도의 깊이 있는 상담부터 인간의 그 심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다. 자, 이 강좌를 이럴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카드에는, 이 카드에는 크게 우리가 인간의 수리사주에서 배웠듯이, 영혼카드, 인간카드, 이 귀신카드, 인형 카드의 네 종류가 있고 그죠? 네종류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카드가 있고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인지천기 천지인 해가지고 다섯 종의 카드가 네개로 카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총 우리는 56장 5 6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어떤 상담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는 상담을 못한다고 하죠.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카드 한장한 한 장에는 천국행의 이 이런 논리가 그게 다 카드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카드 이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이 다 적혀있어요. 그럼 카드만 보면 여러분들이 다 모자도 그내 카드마다의 그 내용을 다 몰라도 여러분들은 상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수리사주를 뼈는 사람이 한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수리사주를 뼈가지고 귀신을 푸는 사람들은 귀신상담도 여기서 바로 해요. 어떤 귀신이 붙은 것이지도 여러분들 다풀어버다는 거다. 뭐, 신기에 있는 사람들, 그냥 비기가 되어 온 사람들, 비기가 좋은 사람 앉아가고 상담하려고 하면 그 상담이 되나,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가 같이 오게 되게 되면 카드 갖고 그냥 조이스갖고 이것을 바로 상담하는 거요 품면, 자, 여러분들이 카드와, 카드와 사주 상담의 차이는 뭘까? 사주는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선호를 하지 않아요. 나이 드는 사람들은 심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손호를 하지만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타로 카드는 어떻게? 참... 자기가 첨녀 자기가 뽑은 카드라는 거다 그치?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첨녀이식이 높은 상담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주 상담과 이런 심리 상담을 동시에 해 나가게 되면 게되 여러분들은 엄청난 그 위력적인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여러분들 잠깐만 이어서 우리가 이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할게요.